那就是我发给了吧好他发给你 자러분 오늘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민물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싸나운 생선 바로 가물치를 잡아서 회로 먹어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물 생선은 거의 회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디스토마라는 기생충에 가면 되면요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또갓 잡아 올려서 바로 회를 썰어서 먹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물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 실을 같이 가요. 렛츠. 오, 그, 속초에서 운전해서 연천까지 지금 가야 되거든요. 속초 연천이면은, <웃음> 3시간 반 낫됐네. 어, 여기지. 자, 여러분 지금 야밤에 체니아빠님네 도착을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아마 라물치 사냥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렁브리 님이랑 같이 와 가지고 가물치 사냥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왔다. 뭐야? 안녕하세요. 맹아입니다 네, 뭐야? 언제 왔어요? 아, 형형 형. 아, 형님 언제 왔어요? 네 우리 집인데요. <웃음> 뭐, 안녕하세요. 로고입니다. 와, 뭐야? 로고. 자, 여러분 이렇게 4시 갈게요. 혼자 걸렀네. 자, 간 밤에 여러분 가물치 사냥 합니다형뭐 잡으세요? 형 가물치요. 나는 쏘가리 보고 님은요? 형 가물치야. 라였다 와, 여기 정글이네요, 형님. 정글. 여기 어디요? <웃음> 어쩐지 무서운 관상이었어. 오늘 근데 물 상태가 그렇게 해요. 완전 예요 자, 이건 오늘 감으로 족대로 때려박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체니 아버님이 계십니다. 형님 화이팅! 어? 하이, 파이팅? <웃음> 와, 그리고 좀 보이는데요? 뭐, 뭐, 보이네, 여기에 가물치가 들어와 있던 적도 있나요 형님? 아니요 <웃음> 네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타이어? 타이어 사이에 원래 매기 같은 게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건 뭐예요 형님? 어? 가물치 아니에요 이거? 동사리 아 동사리. 아. <웃음> 여러분 전 저기서 뭐를 봤습니다 뭐가 있는데 말조개인 줄 알았는데 돌이네 버려 와 이거 물이 안 보인다 수심 깊은데 먼저 갈래? 아니요 형님 먼저 가세요 <웃음> 야 이거 여러분 오늘 진짜 쉽지 않다 가물치야 안 숨어있니? 한 마리만 숨어있어 한 마리만 작아도 돼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돌고기나 뭐 갈견의 이런 애들은 많아요 보건에 저희가 협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협력해야 돼 하나 잡아서 반 나눠도 <웃음> 일단 먹을 수 있잖아 그래요 자. 제가 꼬리 가져갈게요 꼬리 가져가세요 <웃음> 형이니까 자뭘 발견하였습니다 들어왔어요? 야자 <웃음> 꼭지 잡았는데 이게 약간 민물의 우럭 같은 느낌이고 육식성이라서 키우면 재밌다고 합니다 요 <웃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 자, 들어와라. 들어왔어요? 아니. 어, 형님 실수도 하시네요. 사람인데. 지금 보관님 가물치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기품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천까지 3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는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살아볼만한 삶인 것 같아요. 오늘 구라요, 리발. 록 같아. 이제 제발 네. 나와, 리치넥기야 나오면 진짜 10시간 동안 푹고아버린다 여깄니? 없네. 어디? 가물치 있어요? 족대 저한테 있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가물치 여기서 발견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접병 중이에요. 아니, 잠시만. 나도 무서워. 바닥이 안 보여서. 어디 갔어요? 흙한물 전버스 갔어요? 어, 네, 네, 네, 오, 있다, 있다, 있다.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웃음> 육지 건버 어생도형 먹기 딱 좋은 사이즈다 이거 아. 이야아우형 육지로 밀어내는 거 아주 좋았어요 아, 제가 이 기술만큼 안 쓰려고 했는데 아이형또 아, 시작이네 선물은... 칭찬을 좀 항상 이래요 크기가 어느 정도 일까요어40 넘어 자 음. 이제부터 저랑 보건님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반띵도 할수 있고 음. 와 힘이 너무 세다 들어가라 두툼한 게 먹기 좋겠다 번질게 그거 썼으니까 이거 놔줘 이용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일단 컨텐츠 성공 시켰는데 아직 성공 안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보건님이랑 저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한 마리만 더 잡자 가물치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물치는 항상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번에도 두 마리나 큰거 잡아가지고 한 마리 놔줬었는데 그거 놔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풀걸 리발. 저거 가물치 아니에요? 동사리네 저 동사리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동사리 잡는 거야? 동사리... 잡을 수 있어요? 잡았어요 나중에 잡을게요 피라미드 보시면은 이건 전부 다 가물치 먹이거든요 왜왜왜 왜, 왜? 어, 가물치? 농어라고요? 모르겠다니까 아 모르겠다 어. 저때배달 왔습니다 오 어, 손으로? 어? 잡... 어? 어? 놓쳤어요? 응, 오 이거 응, 크다 응, 아바가사리 얘 쏘는데 괜찮으세요 형님? 안 괜찮아 그래가지고 도망. 안 잡으신 거구나 어. <웃음> 어쩐지 뭔가 티났어요 가물치요 도망갔어요? 가물치또 나왔답니다 자 여러분 가물치 저기 있죠? 아 밑에 틈이 많다 야 도망가지 마 해봐 어? 아다어 어? 그... 밑으로 들어간 그... 것 같아요. 어... 이런 건못 잡죠? 너무 쨉금했어. 안 잡으신 거죠? 뭐에 한입걸리안데 한입이라도 먹고 싶다. 아니 보건님 올챙이 가아니라 가물치 놓쳤어요. 와 진짜 없었는데? 가물치가 없어요. <웃음> 보건님은 흘렸잖아요. 가물치 흘려? 이거 뭐예요? 거 물자라요 버려 버려. <웃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물치를 놓쳐가지고 여기서 다시 가물치를 잡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올챙이가 잡히면 안 되는데? 어 있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잡았어요. 와! 아 와, 여기 넣어주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와 진짜 <웃음> 았다 와. 형님 아. 저쪽으로 아예 <웃음> 나가게 날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이제 말할 아. 수 있겠다. <웃음> 어우, 욕할 뻔했어, 임마. <웃음> 꿀챙이에 <꿀쟁이의> 정신 팔려가지고. <웃음> 자, 다시 포인트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타험 시작해볼게요. 썩아리 금지체장이 몇 센치에요, 형님? 21cm입니다. 21cm. 가물치는 없죠? 가물치는 없던 걸로. 기억나요. 아, 오케이. 근데 얘좀 활발한데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좀 다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쳐서 앉아봤어요 여러분 놓친 거 아니에요? 갈견에 한말 있거든요 얘는 안 다쳤으니까 안 놓친다 조심히 가 얘도 봐준 거예요 다쳤네 가물쥐야 숲풀에 숨어있는 가물쥐야 어디니그리스가 왔어요 어른 나와 리발레카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는 좀 고기가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굴살이 굉장히 셉니다 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 고기 하나 있거든요? 슬러지내 리발 뭐야 이거는 자 이런거 여러분 잡혀가지고 고기들이 못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거 다 빼놔야 돼요 아이고 나플레기도 이런거 좀 치우고 하지버린느기리처너기자 여러분 민물의 악어라고 불리는 동살입니다 보이시죠 얘도 육식성이고 이가 굉장히 싸나운데 지금 제가 벌써 길들인 것 같아요 움직이질 않네 놓쳤어요 김상만 같은 느낌 어이, 어이구요 그리고 우선 여기 왜 있냐 무서워 얼른 가야지 아이코 개구리야 거기서 대가리만 숨으면 모를 줄 알았니 일로와봐라 이렇게 잡은 답에 바로 방생 개구리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금 2천만 원또 들어봤습니다 잉? 자 붕어 한번 잡아볼게요 일로와 붕어 따갑다 아, 붕어 지느러미 되게 따갑네요, 오늘. 어, 그러니까요. 고무장갑 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찔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절대 쫄진 않았어요. 그래도 라 존심 지켜야지. 자, 이렇게 물이 맑고 아주 이쁜 지역에는요 참다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참다슬기예요, 여러분. 고체 다슬기, 참다슬기에 아, 고체다. 버릴게요. 또 보시면 요런 맑은 데에는요. 자, 말조개가 뒤졌어요. 에, 에, 에그머이나 저거 뭐야 에그머니 갈게요 그냥 말조개 크다 자 요게 말조개 또뒤졌내 리발 너 보자 너 살아있니? 리발 나사 경살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도 약간 가물치 느낌이다 진짜 잡기 힘들거야 여러분 어쩌라 그냥 정 개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기입니다 메기 도망갔어요 나오라는 가물치 안나고 동작의 메이 이런 약간 쉬없는 레깨 종류만 나오는데 어 나랑 비슷한 매기들이구나자 여러분 이건 진짜인거 같은데 자 여러분 말조개입니다 밀물조개죠 이거 먹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맛 더럽게 없다고 합니다 물수제비 두번팀같다 자 여러분 저기 물고기도 보이시죠 저거 싹다 피레미입니다 어쩌라고 가물치 이 피레미도 먹으러 올것 같은데 간다! 오와 <웃음> 개미쳤는데. 형님 이거 줄 테니까 나 감물치 가져갈게. <웃음> 죄송해요. 이거 가지세요. <웃음> 가물치야어린이좀 나와라. 진짜 지친다. 좀 나와라.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붕어요? 전붕어위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얼척이었어요전붕어위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우어 오짜 된거같아 오짜요? 전가물치만 움직입니다. 조수풀 있죠. 저쪽이 느낌이 좀 좋고. 여기쯤에 한 마리가 지금 숨어 가지고 또아리 틀면서 나 보면서 내내름내는 그러고. 있어. 아, 그럼 뱀이구나. 자, 잡혀라. <웃음> 들어왔어요? 오, 와, 질렸다 지렸다 야, 소갈이 멋있다. 꼬리, 뭐야 움직여가지고. 왜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눈이 아, 어, 좀 어, 있네. 오이씨 뭐야? 오 도련배인 줄 알았는데. 어. 알배인 것 같아. 이알 정도 ]icit. 사이즈도 알배요? 큰 어, 놈이면은 지금 잡으면은 하얀 물 나와요. 렁해 음. 렙해. 여기 찌르면 엄청나게아픕니다아이 음. 지느러미요? 음, 오 그러네. 아쉽지만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했으면 바로 먹었어요. 여러분, 동사리한 마리가 물 밖에 나와 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이게 약간 민물 아구라고 해가지고 이 이빨 보시면은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근데 얘왜 나와 있었던 거야? 더웠나봐요. 가. 어, 오, 시장에 그래, 오. 팔바래요팔팔해요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커요, 커요, 커요, 커요. 저기, 저기, 저기. 자, 여러분, 가물치 바로 나왔습니다. 아! 대장님, 채니 형님이 가십니다. 이거 100%죠, 형님? 부담 준다 됐네. 할수 있어요? 오케이 역시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똑같다 아까랑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너무 고생했어요 살려줘 <웃음> 아니 뭔가 해서 그냥 딱 봤는데 뭐 하나 있더라고 진짜 아이고 그래 친구 같다 싸우지 말고 어우 야, 야, 야, 야, 야. 펀치 애기야 너네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아주 잘 지낼 거야 물지 아라다 얘가 미국형문으로 스네이크 헤드라고 해서 뱃머리랑 닮아서 스네이크 헤드라고 부르는데 야 사이즈 둘다 너무 비슷한데 들어가 봐방어 잡은 애가 조금 더 통통하고 큽니다 제가 보건인보다 동생이니까 큰거 가져갈게요 들어가 이래 애기야 닫아버려 몸이 걸레차이된것 같아요 집에 가서 봐요 다시 3시간동안 운전해서 가야 되나 라삭라상 오늘은 진짜 핑골에 나온는 물개 닮았네 자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여가지고요 지금 은혜는 자고 저렇게 저거 반기지도 않네 자 여러분 제가 왜 화장실로 왔냐 바로 이 가물치를 살려놔야 되는데 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자 근데 살려놓을 곳이 딱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내일 은혜가 일어나기 전에 가물치 안 치우면 저 맞아, 뒤져요. 계속 러버인 눈치보다 이제 은혜 눈치를 보네. 자, 여러분, 가물치는 생명력이 좋다 그래서 여기 물만 받아두면 오래 산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욕조에 하루 정도만 키울게요. 워터, 야. 오, 야, 야, 야, 엄청 편해. 오, 야, 야, 야, 가만히. 조용히 해, 은혜 깨면 뒤져, 그냥. 야, 가만히. 오, 씨. 미발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 오. 좋지 너의 새 보금자리야 어때 자 나도 이 욕조 1년에 딱한 번밖에 안쓰는데 너운개 좋다 리키야 야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리친 가물치 파라다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인데 은혜가 보통 10시에 일어나거든요 자 10시 전에만 제가 이 녀석을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만 빼놓으면은 전 은혜한테 뒤질 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 잘자 아참너 아까 보니까 좀 더럽더라 내가 목욕 시켜줄게 어때 시원하지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얼굴 신났네 굴이났어 얼굴 꼬리랑 아우 지느러미 춤춘다 보다보니까 귀여운데 키울까? 은혜한테 맞아 댐져요 자 여러분 아침이 됐습니다 지금 은혜는 방에서 자고 있고 지금 바로 욕조에 있는 가물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잘 살아 어. 아이 야, 지금 먹을게 뱀이야? 물고기 저기 두 여자분 두 여자분 은혜 가물치 귀엽지? 부렁이 같아 부렁이? 그럼 아. 영상 좀 찍어줘 쟤 먹어야 돼자 여러분 지금 가물치 보여드릴게요 오야오파 하루 동안 다 적응했네 아이고 롱도싸셨어요 아이고 팔자 좋다 괜찮아 미안한데 곧 포떠질 거야 잡는다 와얘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욕조 청소해라 아 일단 물 빼야겠다 <목소리> 뭐야 가물치 소리야? 으악 <목소리> 못서워얘 물어 <목소리> 자 여러분 다시 갈게요 야, 야야 상관아 괜찮아 아옷다 져서 아 여기서 좀 기절 을 시키자 아 여기서? 어어. 어 좋다 좋다 몽둥이 어딨어? 여기 어디? 아니 와 상관이 놀랐잖아 알아듣는다고 제 사람이잖아 몽둥이 겁나 큰거 찾았다 제가 한 방에 죽인 거야 내가나 갔다 올게 하고 꺼내 올게 좀 기다려 조심해 어 내가 이겼어 다음은 넌가 <웃음> 와 장난 아니야 와한 번에 절대 안 죽어 와다 젖은 거봐 지금 얼굴 물찌고봐와 너무 세다 커피 한잔 마셔야 돼더 짜요 <웃음> 가물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 진짜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죽어 죽어 에이! 와 기절 잠깐 깼었나 보다 오 몽둥이 어딨어 땡콩 내려? 자 여러분 일단 이가물치를 제가 하루 동안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로 해서 먹을 겁니다 나머지는 연어 타다 겸면 생연어 위에 그냥 토치 쫙 해가지고 먹는 거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반반해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일단 이렇게 손질 들어갈 거예요 가물치는 힘이 엄청 세고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물고기입니다 예전에는 가물치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정력에도 좋고 몸에 굉장히 좋아요 동의보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좋다 그랬는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치즈에 아! 좋다고 합니다 치즈 <웃음> 자, 그래서, 가물치 포를 바로 뜨기 전에, 가물치는 비늘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위로 비늘을 벗겨주면 굉장히 편해요. 비늘, 비늘, 비늘. 와, 이기쫙 지금 색깔 완전 다르죠? 호피 무늬 같은 게다 벗겨집니다. 이야. 자, 이렇게 비늘 다 쳤으면은, 여기 지느러미 있죠? 라삭. 사모라이. 라삭. 꼬르동. 자, 이쪽 지느러미들 라삭. 여기도 라삭. 팔 지느러미. 라삭. 자, 그리고 원래 손질할 때 배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위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이쪽에 얘네 울때 있거든요. 가위로. 끊어줍니다 배 가운데 있죠?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안에 내장이 바로 나와요 어이구 무시라 자 이불부터 내장 빼는거 굉장히 잔인하니까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라삭라삭 라삭 내장 빼버리기 라삭라삭 라삭. 자 여러분 내장 다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가물치 포를 딱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싹 떠볼게요 움직이지 마 옷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거 같은데? <웃음> 너가 움직인 거지? 어 내가 움직인 거야? 자뼈 타고 예 yeah.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가물치회한점 먹었었는데 가물치 회가 진짜 신기한 게 육고기 같아요 되게 쫀득거리고 살이 안 흐트러져 불에 닿아도 너 지금 안 믿어? 먹기 싫어 매개코야 이렇게 포를 떴으면 이제 껍질 벗겨줘야죠 손잡이 딱 잡고 여기야 기어라차 여기야 기어 여기야 기어 라삭 사무라이 제라쓰 지갑 만들어 내가. 싫어 던지게 머리로 <웃음> 자, 그리고 옆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이제 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라삭 사무라이. 자, 그러면 여기는 싹다 살입니다. 뼈 느껴지는데, 여기? 여기 가시가 느껴지는데. 그냥 먹을게요. 자, 냅킨에 올려갖고 수분을 빼줄게요. 여기 다 이거 뼈네. 오케이. 어우 야. 예스. 이거 봐봐. 이게 다 뼈야. 지갑 만들어. 잇 <웃음> <웃음> 여기야, 기여라자 여기야, 기여라 라삭 사무라이. 예. 지진다 왜왜왜 왜, 왜. 내 머리 <웃음> <웃음> 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선한 회가 나왔는데 수분 살짝 빼줄게요 <웃음> 오 다물뻔했어 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디요? 커피 한잔 하고 와야지 너 이거 찍고 있어 얼마 숙성되는지 잘 찍어 카메라 끄지마 <웃음> 오늘 밤 바라보 <알아보여 웃음> 사왔습니다 여러분 밀물고기 때문에 가물치잡 장례를 잡아줄 수있다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걸리에다가 한 3시간 정도 가물치 회를 절인 다음에 짜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막걸리를 딸건데 그냥 딸수 없죠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따볼게요 제가 술 못먹은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알습니다 주량이딱 소주 한 잔인데 술을 못먹는 대신에 이런 개인기는 많아요 뭐 이거 라떼인거지 야자 그리고 마지막은 발로 돌려차서 자 여러분 그래서 수분기를 짜빼 가물치 포를 야한번 만져봐 진짜 쫀득쫀득해 아니 이렇게 눌러야지 잡고 안 부서져 아니 무서워 뿡 <웃음> <으악! 웃음> 냄새에서는 약간 흙비린내 나요 약간 그 민물고기 잡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다가 발로 차가지고 롯나 멋있게 딴 막걸리를 쫙 오우 자 이렇게 쟁여놉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이걸 보고 가물치 살을 막걸리에 빤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 빨아빠라 초벨을 빨아, 자 라그리 닦고 냉장고에서 딱 3시간 정도만 빨아볼게요 오케이 3시간 내에 막걸리에 빤저 가물치 회를 또 빨아서 가다빨아빠아 빨아, 그냥 초베을라상라상 3시간 경과 결 오호. 자, 여러분, 이렇게 막걸리에 빨리 가물치회는 자, 여기요. 멕이냈죠. 요거를 남자답게 찢죠. 멋있어? 아니? 네? 카메라까지 흔들 필요 없잖아. 자, 어우. 야, 뭔가 이게 딱딱한 느낌이다. 자, 여기 멕이네. 아주 잘 스며들게 막걸리를 쫙빼 줄게요. 이야. 그냥 막걸리네데 먹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자, 이렇게 쫙쫙 빼줘야 돼요. 아니면은 저 오늘 만취에요. 마실래뭐 마셔? 간 디스토마 걸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다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가물치는 좀 두껍게 썰어도 괜찮거든요. 야, 이거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렇게 가물치 회갈단 완성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기름을 쫙와 그리고 요깨 있죠. 자, 깨를 이렇게 딱 뿌려주면은. 미안해 흘렸 여러분들 지금 은혜 표정 안 보이시죠? 거의 저 죽이기 직전입니다 자 일단 가물치회 완성됐습니다 이야 일단 비주얼 진이죠 이거 그리고 썰때 너무 쫀득한 게 느껴져요 그쵸? 빨리 추해애야죠개 빨고 싶다 빨리 빨리 추미해야죠자 그리고 아직 타닥기 남았죠 자타닥기로 써는 거는 얇고 넓게 오케이 점점 작아지는데요? 전략이요 자 그리고 요타닥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요 위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야! 자, 이 약불로 해서 위에만 싹 익혀주는 거예요. 와, 야, 야, 야, 자, 여러분 개 지는 소리와 함께하는 타닥기입니다. 야, 그만해, 이상아. 원래 다른 식당 가면은 타닥기 할때뭐 아름다운 노래 소리 나죠, 재즈 음악이라든가. 여기는 에? 개, 야, 개 소리 좀 그만 내라. 자, 이렇게 한번 했으면 반대편도 조사. 자, 이 타닥기는 이 나무 그릇에다가. 이야. 자, 그리고 타닥기에다가는요, 데리야끼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굿보 자, 여러분, 이렇게 서 가물치, 회와 가물치, 타닥끼 가, 완성됐 으, 니 으, 으, 마 으, 으, 으, 으, 스토마 으, 으, 으, 으, 자 여러분 먼저 맛있어 보이는 타다키 먼저 하나 먹을게요 일단 좀 작은 것부터 제가 살면서 치질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타다키나 어쨌든 가물치 회가 치질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 또 임신하기 전에 여성분한테는 가물치를 한 8시간 동안 푹 구워서 가물치 곰탕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괜찮다고 해요 조만간 해줄게 자 일단 타다키 야 가물치 타다키 처음 먹어보네 자 바로 먹고습초베르와 와 디스토마 걸려도 돼그러고타닥기는 <웃음>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면 열을 갈기 때문에 디스토마나 비브리오 펠청 애들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열을 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음. 진짜 맛있는데 나 연어 타닥기 엄청 좋아하잖아 연어보다 훨씬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아니 <웃음>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더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큰거 갑니다 큰거라모치타닥기 <웃음> 츄베르 와가물쯔 살이 진짜 육고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색깔도 돼지고기 같죠? 항정살 같다 항정살 같지 그리고 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안찢어지 <웃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여러분 찢어진 날도 있고 안 찢어진 날도 있는 거예요 빡. 진짜 안먹어 거야? 우리 집 욕조에 있던 애를 먹을 수 없어 아 <웃음> <웃음> 너가 어제 거기서 때뱉겼잖아 은혜 때 추배름 와 떼라고 아, 생각해도 맛있어 아이 진짜로 배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회 한번 먹어볼게요 회는 저번에 잼야반이 되면 잠깐 먹었었는데 참김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마성의 쌈장 있죠 요거 딱 올려가지고 조금 떨린다 이건 타다끼는 당연히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떨려요 자 바로 먹고보면 추베르 이야 소리 들리지? 뒤 점점되는 소리 아니야? 응, 음, 쩜쩜 소리 하나도 안는내가물지 소리야. 이게 회가 광어에도 냉간하게 신선하지 않으면 약간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지금 탱탱한 느낌이야 새콤달콤 마이쮸 이런 거 그냥 찐덕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 제일 큰거 먹어볼. 어, 이게 제일 두껍고 실하네. 뭔가 쌈장이 점점 더 많이 바르라는 건 약간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참, 가물지회 물론 디스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나서 디스토마 약을 약간 먹는 것도 좀권하긴는 하는데 사실 근데 양치를 지자 괜찮고 자연산도 정말 신선한 게 그 비닐 잘 벗기면 개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대량으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정말 소량으로 음식점 가서 드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요 채널 삭제처음에르와우안 잘라져 너왜 계속 비웃어? 안 잘라지면 어떻게 먹어 몰라 와 너무 맛있어 잠깐만 간장에도 비가 막힐 것 같은데 간장 언졸 언졸 요것도 똑같은 살인데 여러분 요건 약간 다르게 느끼라고 새꼬시 느낌으로 다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살입니다 뼈 없어요 요 새꼬시 한번 먹어봐야겠다 자 새꼬시 초베르 음 음 맛이 없어 새꼬시새꼬시는 식감이 나쁘지 않은데 일반 가물찌기보다는 조금 딸려요 뭔가 초베로 외치기 아까운 아새꼬시로 자른 거는 막걸리 향 개난다 여러분 운전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술잘못 드시고 온몸 빨개지고 간 기능이 술 해독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음주하면 걸려요 절대 운전대 잡지 마세요 가물찌 막걸리 빨고 나서 빨아 빨아 제껴 초베르 자세개 갑니다 세개세개 쫙. 너무 많이 찍었다 생각했지 <웃음> 여러분 저짠거죠 여러분 따라 하지 마세요 초베르 와 아니 진짜 은혜야 민물고기 많이 였으면은 먹어보라고 했을거 같아민물고기에서 먹어보라고 못하겠어 디스토마 때문에 그럼 너는? 나는 영상 찍다 죽어도 돼와 이거 꼬독 꼬독해 너무 맛있어서 잘 씹히고 먹... 너. 1등이다 끝난거야? 응빵이요